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과 재림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라도 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 청평에서는 바이블 어, 스터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왜냐면 어,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모르고 또 재림 주님도 모르기 때문에 에, 성경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어, 또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수 있고 구약 신약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성약 말씀 아버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갈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선 예수님의 탄생이죠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탄생하셨는데 예,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죠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탄생하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전도를 하신 거죠 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이적 기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대표가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고기 두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어, 두 바구니가 남았다는 이런 이적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기도를 해서 어,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런 이적기사를 많이 했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적기사는 왜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네, 말씀을 믿어라 하는 의미로 이적기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됐죠 무슨 때냐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아, 아버님 말씀은 16세에 인간이 타라기 때문에 17세부터 결혼을 할수 있대요 예수님이 17세가 되셔서 결혼을 하실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마리아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님은 친척의 결혼 잔치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나의 결혼식이라고 성경에 유명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마리아께서 여기 보면은 포도주 어이 독이 있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머니가 생각할 때오 어 우리 아들 예수가 기도만 하면 이적 기사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어 포도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어, 빈 저, 그 독에 술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섭리적으로는 예수님 결혼을 준비하고 어, 정성을 들이할 어머니가 그건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어,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 섭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어,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결혼하려면 신랑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의 신부를 맞이야할 때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 장에도 신랑이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3장 고린도서 11장 어, 고린도후서 11장에 남편이라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신랑이 결혼을 하면 신부만이 결혼하면 남편이 되잖아요. 이런 섭리의 길을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그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내가 다시 올때는 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광으로 오셨지만 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어, 이루어야 할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한이 계신 거죠 어, 그래서 아버지 영광으로 오겠다 재림주님은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가나의 결혼식은 어머니 마리아가 메시아인 예수님의 결혼을 준비해야 할 어머니가 그 생각은 못하고 엉뚱한 친척 결혼식에만 신경을 썼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시다가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열두 제자를 놓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왜 최후의 만찬이냐면 마지막 식사거든요. 이때에 열두 제자들에게 다 와서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를 십자가에 줘, 나를 팔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열두 제자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낸 거, 낸거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가롯 유다가 있었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삼십냥에 팔았잖아요. 음. 그리고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가로뉴다가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도록 다 만들어 놓고서 관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거든요 그게 마지막 식사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재판의 과정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내용이 마태념 27장에 있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합니다 올라가세요 승천했다가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셔 그때 무덤에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를 중심삼은 요. 그림과 같이 세 여인이 처음 보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옆 그림과 같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승천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전도도 하시고 섭리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은 6월절 날이었는데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 넣어 주십니다 성령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놓으주는 거야. 성령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는 거야. 체험케 느끼게 하시는 거야. 앞으로 재림 주님도 말씀 역사도 하시겠지만은 성령 역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은 예수님 대신 참부모님 대신 참사랑을 지니고 이대왕님께서 왕민, 왕비님과 더불어 한국 일본 순회하시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체험케 하셨듯이 지금 왕님께서 순회하시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 성령 받는데 여기에 120문도가 왜 모두 성령을 받았느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셨다는 소문을 듣고 오 어,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하다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회개도 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이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의 대상이 되는 거야 사랑은 주체 대상이 있어야 주고받잖아요. 그1신 문도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역사를 한 거예요 수소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방언을 막 하고 자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이런 역사가 있었듯이 이제 아버님이 연계하시고 나서 어, 아버님은 뭐 이런, 이런 부활 이런 게 아니죠. 실제로 계시니까 세상에서 어, 성령 역사를 하실 때 후계자 되신 자 어, 상속자이신 이대왕님께서 어, 이 성령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 지니고 모시고 갈때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상대 기준이 되는 거죠. 상대 기준이 꼭 통일교 축복과정이 아니라도 기독교인이라도 어 상대 기준이 되면 예수님을 그리웠던 사람을 사람이 있으면 이 대왕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기준이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 대왕님도 성령 성령 주실 때 순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부터 주시죠 어, 준비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다리던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겠죠 준비되는 사람 다 이렇게 성령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것이다요 이뭐 방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느꼈으면 영역으로 느꼈으면 내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계속 살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핏줄이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유지해가지고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모시고 성전이 되어서 사는 것이 목표, 목적이야. 그것이 목적이야. 음. 네, 그런데 지금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왕님이 아이 받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참부모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성전이 되었는데 자꾸 또 받으려고 하냐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려면 사랑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육 아울러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그 사랑의 기운을 대신하지만 그래도 대신해도 이대왕님 몸 마음이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이번에 일본 순회 하시면서 새벽에 어, 2 시부터인가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번호라고 잠을 좀못 잤죠. 이제 <웃음> 그거 보니까 아, 안안 하시던 말씀 하시더라고. 그 말이면 일본은 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독교 국가는 절대 하나님 신을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은 잡신을 믿는 종교고 수많은 뭐 8만 가지 신이 있다나요. 동물이니 뭐 이런 신을 나무니뭐 해가지고 신으로 모시는 잡신을 믿는 나라기 때문에 그 잡신은 무슨 신이냐 사탄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신. 그러니까 왕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야 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데 축복가정들은 예수님을 사랑 안해서도 재림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림주님하고 상대기능이 되면 성령이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축복가정들 근데 축복 안 받은 사람들은 어렵겠죠 왜? 절대신 하나님신 주님의 신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탄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대왕님이 탕감을 지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설사를 하신다든가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니까 그렇게 하늘 편에서 탕감을 지어놓아야 상대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그 그 말씀 듣고 아이고 우리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일본 식구 님들이 남은 두, 두 군데 남았죠.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본 민중이 되게 해달라고. 참부모님 사랑할 수 있도록 안보시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잘 모르면 눈으로 보이시는 이대 왕님이라도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와야 가지고 와야. 성령 역사를 쉽게 할수 있다 이게 성령 역사는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움, 보고싶음, 사모치는 간절한 마음이 준비가 없으면 성령 받기 어려운 거예요어저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왜 나는 성령이 안 올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 받는 거지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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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냐 예수님은 후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후 아담. 그래서 아담이 본래 이루 h o Adam is Adam. I p u l 이 i 시러 오신 거야. 그럼 k t h 지 않은 아담이 이 땅에 창조 h 서 와서 o you know, you k 심 o w you know, you know, y o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이때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아야 되는데 신부가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선한 혈통, 빗줄, 씨, 정절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그 난자의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지상에 번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대왕 예수님이 이대왕 그 자녀가 나았으면 삼대왕에서 사대 심정권과 삼대 왕권을 세워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떡 오셨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없어. 네. 신부가 없어서 그 신부는 이제 어머니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마리아가 마련해 주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정성을 못 들였다 신부가 없으니까 어? 결혼 정령기는 지났는데 신부가 없으니까 나의 신부는 언제 만날 것이냐 하고 신부를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사무치는 마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체로서 대상인 부인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하고 가. 야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체의 심정을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예수님을 얼마나 또 사랑해야 되겠냐 이거지. 그건 뭐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헤어질 수 없는 절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생을 통해서 그 찾던 신부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맞이하지 못해가지고 한에 맺혀가지고 결혼하지 못한 한이 맺었다 이게 세상에서도 어, 한중에 3대 한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배고픈 한, 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은 그 배고파서 죽으면 한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못 배운 한, 배우지 못하면 그것도 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못한 한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죠. 예, 총각이 결혼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통각이 결혼 못하면 한이 크다 이게 처녀도 결혼 못하면 한이 크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한 주체 그 한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한이냐?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한, 자식을 사랑해 보지 못하는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한이 예수님의 일평생 또한 가슴에 한이 서려 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안 돌아가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이제. 삼대 왕권을 이루어 가지고 지상에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을 텐데 모두 수포로 들어가세요. 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마태미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평생 하시고 싶었던 목적의 목적 네. 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영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크게 소포로 들어갔다 해요. 아버님도 지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원리 마크를 딱 주셨다고 하더니 원리 마크를 가지고 오셔서 통일기를 세우셔가지고 이루시려고 하신 뭐냐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소망을 앞으로 재림 주님이 이루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더 설명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과 하나 될수 있고. 예수님이 한을 풀어드릴 수 있고 또 이대왕님께서 계속 우리는 기독교인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섭리적으로 구체적인 뜻을 중심삼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잉태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어, 마태복 누가보음 일장에 보면 예수님의 타, 잉태와 탄생 과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내가 잉태할 것인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전달을 해줘요. 그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어 이제 천사가 다짐을 하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를 합니다. 잉태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느냐 면은 사가리아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아기를 못 낳다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제 언니거든요. 저 이렇게 사촌인가요? 언니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간다고 사가리의 집에 딱 가서요. 마리아가. 그런데 엘리사벳이 계시를 받고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개월 후에 돌아갔는데 에, 결국에 에, 사가리아 집에 가서 임신을 하고 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아버님 말씀집 38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는 신분이 종이라는 게총하나님이 직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마리아가 종이지만 종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될수 있었느냐 성령으로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종을 종을 빗줄을 바꿔가지고 혈통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입장으로 세워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걸 영 성령인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죠 시몬 안나 목자 또는 동방 박사들이 증거를 하고 가장 가까이는 마리아 어머니 예, 이브 다보지나 마찬가지죠 요셉 이런 분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더라고 엘리사벳은 어의 아기를 예수님을 낳기 전에 증거했잖아요 음, 이런 영적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 중에는 평화를 얻는 그런 탄생이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했냐? 마국관에서 태어났죠. 현실. 음. 네. 여기 보면 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어, 이제 예, 갈릴리에서 베드렘에 레 가서 호적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일찍 가서 준비를 할 텐데 그냥 병시대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관을 다 마련해버렸어 빈자리가 없어 일찍 가서 여관을 마련했으면 은 좋은 자리에서 태어났을 텐데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이라도좀 달랑을 해가지고 마구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건 마리아님이 조금 더 정성을 드렸으면 마구간에서 안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해석은 가장 낮은 달에서 태어나서 어, 섭리를 하신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태어난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 6 절,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사야서구장에 보면 은 기모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합니다 불신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음 20장, 27장을 보면 은세 시간의 어둠이 있습니다 세 시간의 어둠 그건 하나님도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세 시간 구름으로 가렸다는 상징적으로 가렸다는 그런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기도를 하지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영적 메시아, 영적 메시아로서 사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장세기 e 장 yes, 절 e 삼대 축복을 실현해 가지고 결혼해서 사위귀대 이루어가지고 참 e s yes, yes, yes, y 심정과 사대 사랑을 체험해가지고 3대 왕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혼인과 마리아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예수님이 결혼을 하셔야 되는 결혼을 하셨으면 은 십자가에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결혼의 기반이 없어가지고 어, 사탄이 침범 조건을 세워져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 말씀 선집 265권을 보면은 아버님이 17세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결혼 시켜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돼 가지고 27세, 10년 후에 27세 때 다시 어머니 마리아한테 결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예수님이 결정을 하시고 출가, 집에서 나옵니다 왜? 어머니가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나가서 나라도 사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핵심 사명은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마리아는 마리아는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되느냐 왜 준비를 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n n 마리아는 어떤 입장이냐면 r i a n n e Marianne. m 장 r i a n n e m a r 사 a n n e m a r 사 a n n 그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특별 정성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부인을 정해서 결혼을 시키 한다는 거예요 둘다 그걸 못했죠 그때 이제 여자 천사장이 왜 도와야, 도와야 되느냐 하는 말씀 중에 해화는 남자 천사장으로 말면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 천사장이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결혼 대상인 누구냐? 아버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하고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이종사촌 또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되느냐 그것은 아담 가정을 탕감목격 찾아 세우기 위해서 남매 입장에서 타락했는데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매 입장에서 아담의 해와를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리적 조건을 세워서 원리적 조건을 세우는, 세워서는 우는 세류한 동생 보고 너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할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천사장이 협조를 해서 마리아하고 엘리사밭이 협조를 해가지고 부인이 주님의 부인은 동생 누구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원리적인 조건이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결혼하자마자 그 동생을 아담이 해와를 창조했듯이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딸로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뜻이 이루지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붙들고 샘물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사마리아인이 물동이를 고 샘가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더 말이야. 그 물을 왜 여기 와서 물을 찾냐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주님이나, 주님이 오셔야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분인데 어이, 주님이신가 보다 하고서 그러면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올려가지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안 바가 있죠. 에 그러면 왜 사마리아 여인까지 여인에게 가서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의 영 영생의 핏줄 영생의 씨를 씨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마리아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뿌렸듯이 종의 신분을 가진 여자를 통해서라도 섭리를 하시고 싶었던 안타까우신 예수님의 사정이 아니었는가 아버님은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때 육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육마리아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분은 헌금을 많이 해서 예수님 가는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야고보, 야구부 요셉,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마로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있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인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여섯 여성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처녀도 있고 그렇죠. 헌금도 해서 보태 드리고 또 거할 집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내놓고 여기서 유하시면서 말씀 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성전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자기마다의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도왔던 여섯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 여섯이 있어요 이분들도 예수님을 모시는데 책임을 못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못한 이유가 가족의 어머니 마리아가 책임 못하고 엘리사벳이 책임 못하고 요셉과 사가리아가 책임 못해서 가족과 친척과 제자들 열두 제자가 불신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마태복음 26장에 가로유다라고 했죠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도 어, 부인을 했죠 내가 어, 재밌는일이 예수님이 제자를 먹고 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줬어요 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에, 저는 안 씻을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씻어주는 이것을 거역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까지 다 씻으세요.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베드로도 어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닭 울기 전, 닭세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가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돌아서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 제자가 다시 됐습니다만 다 배반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마태음 26정도 36거리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엎드려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을 면케해 주십시오 안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아와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믿는다는 사랑하는 예수님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미 27장에 아버지씨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세 번이나. 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 엘리엘리나마사박다니엘리엘리나바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입니다 저들이 뜻을 몰라서 그러니 죄를 졌습니다마는 저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식해서 무지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죠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왼편 강도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달려 있으면서 당신이 메시하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우리가 같은 죄를 졌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 보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줍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마지막 강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영적 메시아로 남아 이제 자격을 얻고 영계가십니다. 만약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안 했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대왕님을 증명삼고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누군가가 이 대왕님이시고 삼대 왕권을 이루셨고 재림 주님은 승리하셨다고 믿고 따르고. 성공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참부모 재림주님은 승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귀 섭리에서 끝나고 재창조의 섭리를 시작하는 그때 여러분들이 3대왕권을 만났는데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창조 위협에 가담한 성읍이라고 여기서 성읍이라고 합니다만 가담한 위대한 참부모님과 삼대왕관과 더불어서 역사를 다시 쓰는 아주 귀한 신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아들아 하고 불렀을 때 뭐라고 예수님 대답은 누가 아들이냐 이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또 모친이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어머니 아니다 이게 내 어머니 아니다 이거. 이건 어디에 적용되는 거같잖아요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합니까? 안 하죠. 주님의 뜻대로 합니까? 안 하죠. 예수님이 독생자고 당신은 독생녀래요? 무슨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그 독생녀의 뜻이 아버님을 폄하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뜻이냐 이게요. 아니다요 그러기 때문에 이대왕님의 모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니까? 어. 확실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한씨 어머니를 버리고 세상 말 사람들은 또 가정녀는 버리고 강연씨 어머님을 세웠느냐 이런 말 그게 숙제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한씨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자격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말씀집 3권에 보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혈통을 지닌 자녀냐 그 말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혈통을 지닌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혈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자 우리는 그럼 간단하네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계 아들 딸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혈통이 복귀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 복귀되면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심정과 사랑을 찾아오면 하나님의 혈통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혈통이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놓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당신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주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는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친척 입장에 섰어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 19년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통일교회를 세우시고 식구라는 명칭이 명칭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그 식구라는 명칭을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결혼 못하고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같이 밥상 머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식구가 없었다 이거야. 예수님은 식구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아저씨도 되고 형님도 되고 어? 또 어, 예수님 오빠도 되고 동생도 되고 이렇게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식구의 인연을 맺어야 예수님의 한이 풀린다 예수님은 가족이 없어세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예 축복받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예수님 대신 결혼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 우리 삼칠과장 때 축복받을 때 그걸 강조하시니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 결혼 준비하고 왔어? 그런 말씀 쭉 하시다가 너희들 축복은 네 개인이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대신 받는 거라고 예수님이 결혼 못하셔가지고 맺혔던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축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축복받아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된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축복과정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축복과정 그죠? 예수님을 사랑해. 완전히 예수님하고 나는 한 가족이다, 이게. 한 식구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됐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밉겠어요. 사랑하게 사랑으로 보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이겠냐고 우리가. 사랑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그보다 더한 예수님의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식구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님 제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져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식구가 되면 식구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보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대왕님이 그렇게 사시죠 기독교 전도, 기독교를 왜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그 여기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도 할머니라고 이북에서부터 아버님 모시고 오신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내가 본복계회 본목사일 때 신방을 가면요 예, 예수님을 그냥 주 예수님을 안 하고 예수 오빠 예수 오빠 오늘도 예수 오빠 오셨고 어제도 오셨고 예수님 오빠라고 하더라고 예수님 오빠래요 가족이지 가족 그까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연세가 더 많으니까 예수 형님이거든요 형님 그래서 주 예수님 하는 것보다 형님 예수님 하는 게더 가깝겠죠? 가족계는 같은 식구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아버님의 말씀이에그 음. 식구라는 통일교의 식구라는 개념이 예수님 때문에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인 오셔가지고 신부를 창조를 해야 되는데 세례한 동생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화 창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느냐?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신부를 찾기 위해서 사무치고 그리워하는 마음 갖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갖고 2000년 흐른 것이 기독교의 뿌리요 핵이 핵심이 핵심. 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신부 수녀들 특히 수녀들은 예수님을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에요 신랑 결혼했으나 안 했으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신랑같이 모시고 삽니다 평생 그중에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중에 장정순이라는 식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뉴욕에서 기독교 목사님들 14만 전 축복시킬 때 제가 벨비에디아 있었는데 벨비에디 2층에 장정순 장정순 사모님이 거기에 사시고 나는 3층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연을 따라서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그3일 동안 철회를 했어요. 그분하고 그러면서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내가 묻고 답하고 묻고 그그 그 사모님이 질문하면 내가 답하고 3일 동안을 철회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재밌는 거. 내가 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사모님, 예수님하고 사랑해요, 안 해요? 이런 것도 묻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시더라고.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태중신앙인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조상때부터 믿었던 그런 분인데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이 가르치는게 그것은요 신랑이고 너희 신부다 그러거든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으면서 평생 살아왔대 수천여로 평생 살았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장정순 여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간절히 사랑하는가를 아시고, 수많은 수녀들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근데 제일 사랑의 도수가 높았던가 봐요. 장정순 여사를 세워 가지고 예수님하고 축복을 시켰습니다. 1973년 1월 14일 새벽 3시에. 어, 축복을 약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시켰어요. 그래 지금은 예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실체 신부가 있죠. 그 전에는 예수님은 신랑은 신랑인데 어떤 신랑이냐? 실체가 없는 부인 성신하고 사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제 기도를 하보니까 성신이 그럼 뭐야? 성부 성자 성신? 아 본체론적으로 볼때 하나님이 본체에서의 이성성상에서의 여성성상을 대표로 한 그런 영적인 신부를 부인으로 해서 사았셨구나 성신이 예수님 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실체 인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전순 여사 실체와 더불어 영육축복을 하신 거죠 영육축복을 예수님의 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축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성신과 더불어 어, 어, 같이 상대기준을 통해서 사심으로 말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어,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을 에, 느끼면서 지내시다가 실체부인 장정순 여자하고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체적인 지금은 축복받았으니까 실체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시고 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시고 어,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영적 3대 왕권은 하나님 일대 예수님 이대 세계 기독교 교인들이 3대요 목사 장로. 그 신도들이 예수님의 영적 아들, 딸들이라고. 음.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었습니다. 음. 그러면 예수님 왜 재림을 하셔야 되느냐. 재림하시는 이유는 실체적 사회기대를 이뤄서 실제로 지상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체적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 후손이 없잖아요, 아들 딸이 없잖아요. 그럼 양자라도 세워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 따라서 재림하셔야 된다. 그러면 재림 재림 주님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는데다가 또 어떻게 돼요? 대를 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재림주님하고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영적 어, 사유기대에 이루셨다가 이제 실체적 사유기대를 이루셨는데 후손이 없다는 거예 재림주님은 실체적 어, 사유기대와 3대 왕권을 이루셨는데 후손이 있다는 거. 그래서 3대 왕권 지상에 태를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놓으셨다 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의 실체적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은 6천년 만에 이루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이제 1대 왕 2대 왕 3대 왕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림주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구약, 신약을 말씀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제림주님은 성약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약 말씀이 뭐냐? 8대 교제의 그분이죠 그리고 또 성경 대신 천성경을 만드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 역사를 하셨지만 제림주님은또 영원한 성령 역사 즉 성령 사랑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또 재림주님은 교차, 교체, 축복, 결혼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못 하시고 가지잖아요 음. 천연국 백성을 만들죠 그래서 재림주님은 기독교를 중심한 기독교를 중심한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를 중심한 종교통일을 앞으로 하십니다 그동안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영년세협회 영계와 육계가 같이 통일되어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이것을 천주평화 통일국 천일국이라고 하는데 이걸 창건하고 계시고 이제 지상천국 천상천국 하나님의 참사랑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대왕님은 그 왕국이 무슨 왕국이라고 해요? 철장왕국이래요왜 거기다가 철장 무기를 붙였을까? 그것은 영원히 악이 살아날 수 없도록 영원히 죄가 살아날 수 없도록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랑의 왕국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을 수 없는 죄를 치면 철장 왕국으로 다스리겠다. 감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예. 철장 왕국이라는 것은 무기 개념이 아닙니다. 무기 개념이 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하을 풀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또기독교인들면 깜짝 놀래지지만은 예수님은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재림주님의 예수님은 아들이 신분으로 오셨고 재림주님은 부모의, 신, 부모의 신분 참부모로 오셨다고 했어요 재림주님 명칭은 참부모야 참부모는 둘이 있어요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어? 모든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돼 전수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 축도권은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 아버님께서 이대 왕님 앞에 상속을 했어 그래서 아버님은 참 부모로 오셨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들 입장에 오셨던 예수님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응. 그럼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육대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교주도 다 아버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지상에 있는 모든 선인, 악인, 악인 할것 없이 앞으로 다 아버님의 축도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옮겨 계시기 때문에 실체 세계 역사는 이대왕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인류를 이대왕님이 말씀과 성령 역사를 해서 회개시켜가지고 축복의 역사로 축도를 하시는 것이 이대왕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재림주님은 예수님이 독생자 노정도 당한 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할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당신이 축복받았으니까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오면 은 예수님이 협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협조했으니까 왔겠지만 더할 거예요 왜? 축,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을 축복받기를 원하니까 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런 뜻이 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 먼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우리가 친절히 잘 대하고 축복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재림주님은 예수님이 못한 3대왕권 승리하시고 이대왕님을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로 세우셨다는 거새 역사가 출발됐죠 실체적 3대왕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계혈통을 중심한 영원한 지상천국을 앞으로 이대왕님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하나님 왕국이 소망했고 참부모님은 재림주로서 종교통일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셔서 하셨고 후계자 대신자 상국자에선 이대왕님께서는 2009년 11월 23일 통일교 복이라는 휘호를 주시면서 앞으로 종교를 통일해라 종교 통일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21만 축복 가정을 세우면 모두 따를 것이다. 안 믿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대왕을 따르면서 아버님이 재림주라고 찬부모라고 하는 것을 다 따를 것이다. 이 대왕님의 절대 절명의 지금 해야 될 사명은 21만 축복시키는, 축복시키는 것, 축복시키는. 데 뭐 왕님은 한국에도 예복 갖다 놓으시고 일본에도 <웃음> 예복 갖다 놓으시고 미국에도 예복 갖다 놓으시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든 백사람이든 천사람이거든 축복받을 사람이 있으면 예복만 딱 입고 나가셔서 축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또 하실지 몰라 아버님도 축복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빨리 하시려고 21만 조건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중심상고 종교 통일 역사를 해서 6대의 성인들을 앞장세워가지고 앞으로 종교 통일을 하시할 사명으로 이 대왕님이 후계자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개인 시대야. 근데 제림 주님 시대는 무슨 시대냐? 부부 시대야, 가정 시대야, 가정, 가족 가족 시대. 개인 시대에서 주님의 가족 시대로 식구 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식구 시대로. 그래서 시족, 종족, 민족, 국가생계 천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정왕국, 사랑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대왕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지금은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을 세워가지고 천국을 장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예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천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대왕님 사랑합니다. 삼대 왕권 사랑합니다.